Thank you. 서울이야. 우와. 여기가 인사동이네. 아, 옆에가 아, 여기가. 그러니까 여기 나방산과에 시작하면 되는 거 같아. 어디 갈래? 어, 신기하다, 신기하다. 여기 인사동이네. 여기가 전 먹자. 어 정식. 얘는 뭐야? 샤브, 오, 홍모 샤브 샤브야? 밥도 왜? 밥을 사고 거 처음 먹어봐? 응. <웃음> 아빠가 너보다 더하 그래도 아빠가 안 먹어본 거 내가 먹어볼 수도 있지. 응, 그럴 수도 있지. 물어봐. 그냥 이 소스 하 с 가 보네 여기는. 뭐나 걸려. 이거 봐야 되는 3번? 어. 우리 되게 그거 같아, 아빠.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. <웃음> 지도 들고 있는 거. 둘로 들어간 거구나, 그리고 아니면... 한복 대여해서 공개서 노는 거 하고 싶었는데. 일로 올라가는 거야. 일로 올라가면 응. 여기 56번 트레비에 나왔던 데 다온 거야 <웃음> 아빠 <웃음> 아빠 찍고 있는 거야 가회동? 어. 어. 여기라고? 잠깐 아빠 <웃음> 어, 사진 찍는 거야? <웃음> 찍어줘? No? 이거 먹자 어때? 아빠는? 어? 아니야 아빠 이거 먹을까? 아니야 아빠 미안 그거 먹고 이거 먹자 뭐 먹을 거야? 와 엄마 이거 진짜 싫어. 공주 밤빵 갈릭 홀릭. 이건 뭔데? 헤이즐넛인가? 조심. 이거 하나 먹을까? 엄마 사줄까? 안에 뭐 있나? 아닐걸, 없을걸? 엄마 뭐, 뭐 별로 안 좋아할걸. 왜? 엄마 좋아해. 그래서 크로와상 대신 사주는 거지. 뭐 음료는? 커피야 이 원래. 음.